Right no. Obviously it comes with all your bed and all your furniture as well. This as w e l this gets cleaned every week. We have a cleaner coming and clean all the c o m m u n i t a e s Oh, areas. good. So this will be kept clean every week. You got two cookers. Two big f r i r e e e s stuff like that. And then you've also got a toilet and a bath. So I can use. You can use any of these. Whatever. Things. Yeah, but normally when you're on the top floor, you don't want to travel all the way down here. Mm -hmm. That's why we have two showers and two bathrooms. Okay. Like that. You can s t o r e your bike here. Mm -hmm. And the gate just goes out o n t o the main road. Okay. Okay. 안녕하세 h e 난 일주일 동안 너무 몸이 l 좋아서. l o i e b e e o b a f o t e l a t e e 고생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컨디션을 회복한 에이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이 제가 아 이집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지한 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사 나갈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예치금을 받아놓고 예치금 도착했으면 말해주기로 해놓고 그게 저번 주였거든요. 저번 주 화요일. 근데 해외 송금이 5일 정도면 도착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영업일로 5일이 지났어요 이번 주에 당장 이사를 해야 되니까 걱정돼서 메일로 홀딩피 받았냐고 라 물어봤는데 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원래 계획 목요일부터 짐을 옮겨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행히 에어팟도 찾았습니다. 오늘 전화를 했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회사가 승강장에 있는 그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더라고요. 그 분실물 보관하는 그 센터는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3시라서 일단 화이팅 부동산부터 아니 진작에 찾아올 걸 그랬나봐요 답장을 안 하려고, 장을 아니... 비자... 아니 들어오는데 비자 필요 없었다니까 자꾸 비자를 요구해 부동산에 갔는데 비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없다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6개월 동안 살수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사람들은 비자 발급 안 받고 들어온다니까 또 어떻게 왔냐 그냥 무비자로 왔지 <웃음> 어떻게 왔겠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보보보보 하다가 뭐 여기 뭐 아는 사람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길래 친구 M 있잖아요 범블로 만난 그 친구가 그저께 페스티벌 같이 갔을 때 거기서 그 친구랑 그 친구 피앙세가 그랬었거든요 혹시나 뭐 보증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집 집 구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가지고 고증인 같은 거 필요하면 자기들한테 말해라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패키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고 절, 이제 어떻게든 저 혼자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부동산 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친구한테 일단 빨리 부탁도 하고 그 서류도 보내야 될것 같아서 집을 갖다 가야 될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급하게 와서 사인해야 되는 서류.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긴 했거든요. 보통 6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여긴 칼타거든요. 거의 무조건. 근데 그때까지 답장이 없어가지고 전혀 구멍으로 가려고요. 에어팟 찾으러 도못 갔어요. 여기서 완전 먼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6시까지여가지고 진짜 거의 반대편 끝쪽? 근데 하필 오늘 버스카드도 한달권 만료가 되는 날이었나 봐요. 버스카드도 안 돼가지고 급하게 원데이. 없고는데 그것도 4.2 펀드가그 정도 하더라고요. 거의 한7천원 하는 거죠. 그냥 되는 일이 없어. 하나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Thank you 이탄 하나에 그다 수수, 나우저. 오늘부터. 지다 No. <웃음> 냄새가 완전 진되고 대박 악라탕이야 너무 좋아 국물이 좀더 걸쭉한 것 같아 요 <웃음> 都后我怕我可以回家我想我妈回家就感觉后面不安心没有人叫我满心才就 드디어 에어팟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짠! 진짜 멀었어 버스가 보여, 버스가 보여 레고 레고 레고 가보자 가보자 1집 리셉션? Just in here on next one t okay, h Okay, thank you 여다 h e l l I'm looking for my lost belongings Yeah, t h uh, What? What do you do? Uh, yellow airpods Yellow airpods? Yeah oh. It's okay, you can stay there Thank Do you me. think you'll get me something or you think I should do it? Cause I finished on a Saturday late a n about half day Should I just do it? Did e t e l you 15 more time? I'm gonna t you If I don't end up at i t h A few moments later Ah, uh, number? Yeah I know what to tell them when I get that. Uh, my phone number? No, no, reference number. Reference me. number 4203. Oh. Oh. Oh. Thank, okay. you. Well, thank you. You so say you don't need to s i y anything, right? Yeah, okay. thank you. Nice. Have a great day. 아... 찾았다... <웃음> 와... 진짜 못 찾는 줄 알고 잠시 쫄았는데 런던에 있을 때 드디어 찾았어요 여러분